여러분, 일부에서 그림을 좀볼 건데요. 바로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우리 하모니들이 그려준 페 아트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우와! 어, 따, 따, 따, 따, 따.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나라의 페 아트예요. 클라우디우 호르조바. 이에서 그려주신 나라의 썸데이 의상 펜 아트예요. 어떻게 색깔을 이렇게. 찌러듬는지. 나라도 그림 그리는 거무척 좋아하는데 이렇게 잘 그리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팬아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와, 나랑 이 하트랑 별이랑 막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 반짝. 멕시코 팬분께서 멕시코 팬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와,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보내주셨네요 어잉. 헨들 의가 어, 우리 헨들이. 우리 헨들이 사람이 되었어요. 와, 헨들 완전 귀여워. 아, <웃음> 어, 나랑 이런 헨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싶어요. 헨들 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서는 거토끼 같이 이렇게 땅총깡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와, 귀여워. 바닐라 나라와 루엘 와귀여워 루엘이네요 루엘이 아 귀여워 나라 이렇게 음표있는 옷을 입고 있네요 스타킹의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상큼한 연두색 색깔이네요 풋풋한 느낌 눈에도 이렇게 연두색으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줬어요 할까요? 나라도 그림판으로 그림 그려봤는데 <웃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나하라 중사! 우와! 나라 엄청난 임무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와! 빛의 겉에 앞 나라! 사진을 이렇게 합성해놓으니까 중사처럼 씩씩하게 느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신기해요. 우와! 어떻게 하는 거지? 나라도 배워보고 싶다. 슉슉슉슉슉슉슉. 우와! 진짜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카락도 더 부드러워 보이고 그리고 눈망울이 막 여기 막빛이 반짝반짝반짝 볼도 막발그레발그레돼있고 나라도 저런 발그레발그레 표정 너무 좋아해요 우와! 뉴멜여디 계절을 맞는 여신! 우와! 우리 뉴멜로디 멤버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이렇게 예쁘게 여신을 그려주셨어요 지금 보면은 막 되게 하늘 하늘한 그런 여신 같은 옷으로 그려 주셨어요. 아, 완전 멋있어요. <웃음> 이렇게 여러분들의 팬아트를 같이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어떤가요? 하모니들 정말 그림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